아침에 제가 오늘 좀 약간 늦잠을 자가지고 제가 좀 붓기가 아직 다 목도 지금 잠겨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용했는데 어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포도 작가님께서 이쁜 에이커스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어리스 분들 어. 사진 보면서 조금 힐링 하시고, 그리고 또 멋있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른 멤버들, 병찬이, 수빈이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, 여러분. 다음은 병찬입니다. 바이바이. 쾌함을 조금 주려고 하는 그런 컨셉의 촬영이고요. 첫 번째 촬영은 잘 마무리했고 두 번째 촬영은 또 이제 다르게 청량감이 더 넘치는 컨셉인데 두 번째 촬영도 잘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첫 번째 끝. 어 일단은 단체컷이 없이. 채준, 경찬수빈순으로 찍고 제가 이제 환복을 하러 가야 돼요 네. 데어 제가 모니터를 좀 제대로 잘 못해서 잘 나왔을지 잘 모르겠는데 잘 나왔나요? 소년미가 좀 나오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느낌이 나왔나 보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환복을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이것이던데 제가... <웃음> S7호로가 촬영이 끝났습니다. 네 끝났습니다. 아, 오늘 어땠어요 다들? 첫 번째와 두 번째 네. 좀 이미지가 많이 다르거든요. 뭔가 네. 어두운 분위기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밝은 는데도있어가고또두 가지 버전을 재밌게 찍어서 아주 던것 같고 네. A컷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네. 감히 생각해 봅니다. 감히 생각해 봅니다. 네, 네. 네, 수민 씨는 어요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 어, 되게 재밌게 잘 출, 어, 촬영을 한것 같아서 어 저희의 또 색다른 음. 모습들 많이 담기잖아 그리고 되게 멋지게 사진을 찍어 주셔가지고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로로가 네. 될것 같습니다 네. 네.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한 옷들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. 그리고 또 우리 에리스 여러분들도 어 기대하고 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저희 메스 7호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빅턴도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빅턴었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안녕 <목소리도>